오늘은 그 신약 중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시대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실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어 잘가르치는 데가 잘 없고요 또이 부분들은 어 최근에 들어와서 성경 1독이라든지 성경 읽기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 참고 도서들 위주로 해서 신구약 중간사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구약 중간사만 다룬 그런 책들도 한두권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의 계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애굽에 내려간 우리 야곱의7 0식구가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에 성경이 침묵한 것과 같았습니다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개시가 끊어진 암흑시대라고 하며 또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은구약에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언어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썼는데 갑자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말라기 때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어,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느닷없이 헤롯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없었던 수전절이라든지 또 회당이라든지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부분이 이 400년 침묵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면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기가 상당히 어 편안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전에 어 이스라엘 즉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 누가 차지하고 누가 다스렸는지 그 부분을 갖다 아는 게 상당히 p a l e s t 생각이 됩니다. e s t i n e Palestine, p a l 이 s t i n e Palestine, Palestine, Palestine, Palestine, p a 에 e s t i n e p a 에 e s t i n e p a l e 남유다는한 130여 년돼 있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삼차에 걸쳐서 포로로 걸려가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바벨론 유수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BC 539년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우리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는 다시 200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수르바벨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때 많은 수의 유대인은 바벨론에 남아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헬라, 즉 그리스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집령하고 30년간, 어, 팔레스타인은 다시 헬라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33세에 갑자기 죽자 헬라는 네명의 알렉산더 부하가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프톨레미 어, 장군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셀레오코스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는데 팔레스타인은 100여 년 동안에 어, 헬라의 프톨레미장군의 지배하여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은 비교적 평안하게 지냅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헬라의 문화의 이념은 분할된 왕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 160년 동안 알렉산더와 또프톨레미의 헬라 문화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프톨레미가 지배했던 이집트 지역에는 수도가 그때 당시로서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기념하여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어, 알렉산드리아는 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각 지역에 있는 유명한 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두고 그 모든 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수의 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어, 세계 곳곳에 이제 늘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있으면서 특히 자녀들은 어, 히브리어를 다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을 그래서 푸틀레미 왕조 때약 BC 한 3세기경에 푸틀레미 왕의 어 그 권유를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한 70여 명이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70인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시리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리오, 셀리오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셀레우코스 왕조로 34년간 유대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셀레우코스의 어, 왕조의 안티코스 사세가 이스라엘의 종교와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헬라 문화와 섞이기를 강요하며 유대인들을 탄압하지만 유대인들은 왕강히 저항합니다. 안티코스 사세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 사본을 폐기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여 섬기게 하자 하고 또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제사장 가문에 마다디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탄압에 대항하여 투정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유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 100년 동안 독립하게 되는데 바빌론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찾았으니 약한 400년 만에 독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데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신약에도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0년 암흑기간에는 마카비 전쟁 하스몬 왕조가 상당히 큰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백에는 어, 독립 기간 동안에 어,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부흥하게 되고 유대교를 제도적으로 다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역사가들은 에스,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복음가는 개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예루살렘 남쪽 이두메를 정복하는데 이두메는 에돔 애돔 지역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을 주는데 그가 안티파트입니다 안티파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어, 안티파트 그 밑에 헤롯 대왕이 있는 거죠 이제 역사는 어,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약 BC 8세기경에 생겨난 로마는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한 후 동서양을 정복하며 헤롯 가문은 하스몬 왕조에 반역하여 점점 확장되어 가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마침 BC 마침내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허락하에 우여격 끝에 어, 유대의 왕이 되는데 이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때가 BC 37년입니다. 로마의 통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지배한 나라에 어 사람을 갖다가 어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에 충성을 하게 하고 또 세금을 물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헤롯 대왕 사후 유대는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헤롯, 아킬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를 통치합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왕보다는 낮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은 헤롯 왕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같은 왕이 아니고 여러 명의 왕입니다 한 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그 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죠그 다음에는 그 아들 중에서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또 여러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제가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림 공생애 기간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이는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 어, 조카펄 때는 아그리바일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는 그 헤롯 왕이 바로 이분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아켈라오는 유대를 다스리는 본부왕이었는데 유대를 탄압하여 폭동이 일어나 로마 황제는 헤롯 아켈라오를 추방하고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을 보냅니다. 이때 유대에 처음으로 총독이 생기는데 예수님 십자가 당시 총독이 본두여 라도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총독이 다스리며 또 유대 이외의 갈리들 한지 다른 지역은 분봉하기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가 나옵니다. 유대 공동체의 최고 자치 어결기관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세파 등 유대 지로자 71몽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형을 제외한 사법과 입법과 행정까지 보유한 의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성경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한그 법이 사내들인 공회의 법입니다. 회당은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성전을 대신하여 율법을 배우고 유대정신을 이어간 교육기관이자 예배하는 장소로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구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전도여행시 방문하는 곳이 각 지역의 회당이며 보금종파의 교두부 역할을 했습니다 포로교한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회당이 세워졌으며 회당에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사두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계파는 제사장적 귀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종파로서 헬라와를 주장하며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 당파였습니다 바리세파와는 반대 입장이었고 경쟁관계였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친숙한 바리세파가 있습니다 바리세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된 사람들이며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민 중심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엄격히 지켰으며 민중의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니고데마가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들입니다. 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로서 광야에서 은둔하는 수도사적 성경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금욕 생활과 말씀을 연구하며 사는 집단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SNF화였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SNF화가 현대 역사에 중요한 것을 하나 남겼는데 1950년경에 SNF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그 광야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약 그 BC 2세기에서 AD 1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사본 등 900여 편의 종교적인 문서들로서 종교적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현존하는 구약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어, 종교적 당파라기보다는 로마를 상대로 추정했던 민족주의 집단으로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당시에 열심당원 900여 명이 집달 자산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400년 그 아무 기간 동안에 어, 디아스포라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남유다가 어,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많은 분들이 어, 바벨론으로 유수갔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의 어, 혜택으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보다도 남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그 파괴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서 할 자신이 없었고 자기가 살던 한 100여 년 이상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그 터가 좋아서 거기에 계속 남아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또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의 푸톨레미 왕조 푸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의 왕조라고 그랬죠 그죠 가 있었을 때에 어, 유대인 중에 역사적으로는 한 100여만 명이 이집트로 이사 가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들도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또 로마 그 AD 70년 어, 그 로마와의 그 유대 전쟁에서 어, 유대가 패한 후에 그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는 유대인들을 일체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때도 죽은 사람이 뭐한 100여만 명이 로마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 그분들이 전부 다 어, 아프리카 북쪽으로 해서 리베리아 반도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으로 다 이주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한 800만 명에 이른다는 역사적 통계가 있으며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로 독립하기 전까지 약 2천 년간 세계방방국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개괄적으로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400년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셨냐 첫째 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하나의 도로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약 28만 킬로미터의 잘 버튼 도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길로 사도바울과 많은 전도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유럽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은 어, 지금 또그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그냥 흙길 도로가 아니고 전부 화강암을 잘라가지고 땅속 깊숙히 받아서 마차가 다니더라도 끄떡없는 지금 현재까지 2000년 동안의 끄떡없는 도로가 아직까지도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주중에 일하는 아라마 등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아라마는 어, 우리가 히브리어 말고 아라마는 어느 언어냐면요 은 히브리어하고도 유사한데 어, 페르시아의 언어 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가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람어를 갖다가 이스라엘 지역에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가 정복한 이후에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통일은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통일된 언어로 BC 3세기경에 70인력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이 70인력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6명씩 선정된 어, 성경학자가 어, 모여서 어, 헬라어 아, 그 히브리어 성경을 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구약 성경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조차도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구성인이었던 이방인들도 당연히 히브리어를 몰랐을 겁니다 만약 70인력이 없었더라면 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구약성경의 구절도 이 70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다스림으로 국경 없이 비자도 없이 전도의 여행이 쉬워져서 복음 전파에 용이한 상태였습니다. 넷째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생겨난 회당이 복음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또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전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비록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서 섭리하고 개입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낼 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400년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견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은 예수님 성천 후이 세상 2000,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침묵 시대가 아니라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힘듦이 하나님의 침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기다리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교회의 공동체와 더불어 힘을 얻어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